잠깐만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160g 베이컨 그리고 소세지 이제 베이컨 넣을 거니까 기름 살짝 아 벌써 맛있어 냄새가 대박이다 우유 1,100 넣습니다 열라면 근데 지난번 열라면 항정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라면 자체가 다른 라면들에 비해서 되게 깔끔한 매운맛이라서 오히려 로제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겠습니다 아우, 클럽 뱅네. 아, 뭐야, 엄청 많이 넘었잖아 아, 이거 절대 이거 올려놓고 딴짓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제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이 거의 다 완성이 되가는데 치즈를 넣자 가시죠! 로열 라면 먹을까? 베이컨 소세지 듬뿍 넣어서 마무리로 에이스와 투게더도 함께 먹었지 홍병기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응. 짠! 어허, 야, 야.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로제 라면들 여러 번해 먹었는데, 1위 아니면 2위? 진짜 깔끔하네? 아까 청양고추 하나 넣었잖아요. 그냥 한 수. 진짜 깔끔해! 엄청 고소하면서 맛이 그냥 깔끔 그 자체! 이야! 치즈 듬뿍, 소세지. 아 기대 이상이다. 솔직히 아까 이거 재료 볶으면서 아 재료를 이렇게 넣으면 사실 무슨 라면을 넣어도 다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은데요? 맛있어. 내준다. 이게 행복이지. 야, 아니 가성비 좋은데요. 베이컨 넣고, 체다치즈 4개 넣고, 열라면 두 뭉지 넣고, 양파 좀 넣고, 소세지 넣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기는 치즈가 있으니까 치즈가 녹으면서 면을 싹 붙여놨어. 아 문어 소세지다. 양파를 살짝 많이 넣었나? 먹다 보니까 그 양파의 달달한 맛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큰 양파를 넣었나 봐요 그람 수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 그죠? 이 에이스를 왜 간단한지 아세요? 지난번 편의점 먹방에서 하겐다즈 바닐라를 먹었잖아요. 투게더가 너무 생각나는겨. 그래가지고 투게더의 예로 마무리를 딱 하려고요. 뭐요? 우리 집에서 투게더 먹고 갈래? 아 근데 이거 응용을 해도 되긴 하겠다. 야, 내가 홍사운드 봤는데 투게더랑 에이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대.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이리 줘. 자, 나이가 들다 <늘다> 보니까 먹음니쪽이 <웃음> 시리네. 네일라는 투게더네 아. 기운네 아자아자 파이팅 잘 깠다! 잊고 있었다, 이마을 와한 입만 더 먹자. 아뭐 먹고 재밌게 운동하면 되지 뭐. 아 자꾸 손이 가네. 손이 가요 손이 가. 투게더에 손이 가요 <웃음> 잠깐만 씨. 너무한 거아니야 100g에 540칼로리야 아니 과자 한 봉지에 2,300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칼로리만큼 맛있다고 하더니 거부할 수 없다 아, 너무 맛있네? 끝! 끝! 233 그래서 오늘의 오. 결과는 1892kcal, 땀 2L. 와우. 오늘도 빠졌어. 좋아. 굿.